식당에서 몇명 식당에서 몇명 어서 오세요. 몇 명이세요? 어서 오세요. 몇 명이세요? 세 명이요. 자리 있어요? 세 명이요. 자리 있어요? 네, 이쪽으로 오세요. 네, 이쪽으로 오세요. 식당 식당 어서 오세요. 어서 오세요. 있어요? 있어요? 이 쪽. 이 쪽.